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보면 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번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벌써 하다보니까 14일이에요 2주차가 됐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좀볼 일이 있어가지고 올드시티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카페에 왔습니다. 물론 이전과 같이 장소 위치는 아래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아직 아무도 없어요. 음료결제를 하면 와이파이 코드를 좋아요. 일단 조용하고 새소리막 들리고 아침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 너무 만족스럽고 컨센트 엄청 많고 좌석도 되게 깔끔해요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 바깥에 풍경도 여기가 좀 높은 곳이어서 4층 정도 되나? 그래가지고 다뻥 뚫려서 보이고요 이 카페는 시설도 좋고 조용하고 분위기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와이파이 속도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 카페가 제가 보기에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현지 학생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와이파이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조금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뭐 감안하고 쓸 정도는 되니까요.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카페에서 작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는 이 친구. 제 빠이 영상에서 많이 출연했었죠. 수연이가 수연이. 장기 여행자는 가난하다고. <웃음> <웃음> 안 <좋아>. 뭔가 <웃음> 이 친구는 자전거로 유라시아 횡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아시아를 지나 유럽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출발해서? <웃음> 그럼 한국. 그래서 출발을 자전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음. 인천항에서 배에 실어서 북한 바로 위에 있는 딴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태국 방콕까지 자전거 타고 왔지 일로 온지나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방콕 가서 어 자전거 가지고 이제 미얀마 인도쪽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왜 자전거죠? <웃음> 자전거 탈때 행복하지 약간 살아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한 번씩 의외로 되게 생상이 되게 냉혹하고 정 없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게 그, 라오스에는 혼자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전거 그때는 태극기가 있었어. 그래서 자전거를 호텔 앞에 대놓고 쉬고 있는데 밖에서 한국 말이 들리길래도 한국 사람 못본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나갔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뭐 출장 차. 왔다가 자전거에 태극기가 있으니까 한국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가니까 너가 이 자전거 주인이냐 아 저기 저 할아버지가 라오스에 사, 사시는데 여기서 멀지 않고 너가 그쪽으로 가는 길이면 오라고 하셔서 원래는 이런 거잘안 가는데 나도 김치도 먹고 싶기도 하고 가, 가면서 이제 여행 다니다 보면 좀 염치가 좀 많이 없어져가지고 인정하는 <웃음> 어, 부분입니다 갔더니 채워주시고 진짜 밥매세끼 매 해주시고 가려고 하니까 어 그냥 더 쉬다 가라고 하셔서 거기서 한삼박그랑도그 그, 여태 여행, 여행하면서 그분 그 런그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트남 같은 데서는 산 오르고 있으면 그 현지 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같이 지나가시다가 과일 이렇게 한, 어 옆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또 베트남에서는 지나가다 아침 먹으려고 아침 먹을 식당을 찾고 있는데 아저씨들이 그냥 술? 맥주 한.. 아침부터 <웃음> <웃음> 맥주하고 계시다가 술 먹으라고 그래서 <웃음> 술 마시고 뭐 사진 찍고 아, 아무튼 뭐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게? 기억에 제일 많이 남니다 가면서 뭐 경치가 예쁘고 이런 것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들 만났고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포기하고 그 싶었던 때는 베트남에서 라오스 넘어갈 때 라오스 동부 쪽으로 들어왔는데 완전 산악지대여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코스여서 한두 시간 올라가면 한십분 내려가고 두 시간 올라갔다 십분 내려가고 두 시간 올라갔다 십분 내려가고 계속 반복이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혼자서 진짜 진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 없고 그냥 산에 나 혼자 가는데 아무도 없고 얘기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때는 그 라오스 인사 말로 사바이디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건데 애기들이나온 판자에 살면서 외국인 지나가는 게 신기하니까 여기저기서 막어디가 소리만 계속 들려 사바이기 사바이기 하면서. 어, 어, 어? 그 무서운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근데 보면 애들이 어디 막 그냥 창문에 얼굴만 뺏어 아... 내놓고 인사하고 있고. 어, 되게 어, 어. 하, 따라다니면서 찍고 싶다. 되게 그런 거 들으면서 되게 응원도 그러니까 힘이 나지 그런 것들. 중요한 거총 예산 얼마예요? 총 예산? 하루에 3만 원이거든요. 하루에 3만 원으로 총 길이는. 그러니까 길이는 제, 저는 1년 반인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오, 사람마다 이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루에 자기가 뭐더 먼저 가면 빨리 오. 끝나는 거고, 늦게 가면 더 늘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 자기 그러니까 본인 일정에 맞춰서 곱하기 3 정도 하면 대충 나올 거예요. 응. 저는 1년 반이요. 하루에 보통 자전거로 몇킬로 정도? 하루에 보통 1 0 0 k 로 내외로 다, 달려요. 1 0 0 k 로 이상을 가면? 무리가 돼서 그 다음날 쉬어야 되는 건가 많고 그러니까 짐이 있다 보니까 그냥 로드바, 바이크나 이런 걸 타면 사실은 더 100km보다 더 많이 갈수 있는데 짐이 꽤 무너, 무거워서 그냥 10km 되다 보니까 많이 못 가는 것도 있고 100km 정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미얀마로 간다고 합니다 <웃음> 아 재밌다 근데 이런 거 다니면서 한 명씩 하면 진짜 재밌다 좀 관광객 말고 자 자 아, 오빠 유럽봐 여행 잘해 파이팅 오늘은 이렇게 한 명을 떠나보내면서 하루를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록 끝 그럼 내일 봐요 뭐 만날 수 있으면 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또 인터뷰하면은 아니면은 이미 거기에 없고 한국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면 재밌게 <웃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사실상 뭐. 아니 사실상 이 영상을 다음번에 만들어야 쓸수 있으니까 <웃음>